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헤이데이 짐 고덕점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나우라고 합니다 지금 트레이너로 피트니스 경력은 8년 정도 됐습니다 저랑 함께 움직이는 트레이너들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좀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많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헤이데이 짐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 대표님에 대한 기억이 제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리고 정말 많이 고생했다 그 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셨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헤이디즘하고 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몸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은 굉장히 건강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활발하고 한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제 코피가 나고 그리고 어, 두통도 심했고 그리고 이유 없이 뭐 팔다리가 저리고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어, 나는 왜저 친구들처럼 건강하지 않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따라하고 운동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싹 사라진 걸 느꼈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좀 다뤘었어요. 그래서 악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미용도 했었고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약했은 사, 약했던 상태에서 몸이 다시 건강해지고 나니까 운동을 그때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건강을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성취감이 있고 뿌듯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과 간질이라고 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2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옮기고 나서 이쪽으로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제 운동을 하러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어 저렇게 자기가 간절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멀리까지 오고 계속 저를 찾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뿌듯합니다 이제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은 얼마를 벌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트레이너 처음 시작했을 때 연봉은 4천만원에서 뭐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헤이데이 짐 점장으로 있으면서 음, 전체 매출의 10%를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전체 매출은 저희가 한 1억 정도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네, 많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 거의 뭐 무급에다가 휴가까지 썼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했어가지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봉은 없었죠. 네, 그때는 연봉 진짜 정말로 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일했었던 것 같아요. 4년 전쯤 이제 저를 찾아주셨던 회원님께서 다시 저를 4년 만에 찾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춘했냐는 소리를 듣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원님께 가르쳐 드렸던 거는 영양, 뭐 운동 이게 전부였는데 회원님께서 그거를 꾸준히 하고 계셨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제가 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뿌듯했다고 라 느꼈습니다 매 순간순간 순간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리고 수업 하나를 들어갈 때마다 회원님께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이 회원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드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악기도 다뤘었고 미용도 했었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았었고 그때 이제 운동이 저를 또 삶을 아예 바꿔줬고 그리고 트레이너가 되고 나서 회원님들과의 이런 성취감 또 주변 동료들과의 그런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너무 만족하고요. 네,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우스갯소리로 나우라는 이제 그런 보충제 너거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많이 먹었던 보충제는 이제 신타 컴뱃 그리고 나우 무맛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먹었었고 회원님들께서 이제 뭐 성별 나이대별로 먹어야 될 영양제랑 비타민이 좀 많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으로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틴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헤이데이즘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회원님들과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를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